<웃음> <웃음> 아, <한번> <웃음> 우와, 중지가요 꺾였어. 수박. 어, 중지가 앞니로 갈가 음. 먹는다. 애지도. 아빠 얘네 이빨자국 났어? 응 이거 봐 애지야 그쪽은 안돼 이쪽은 먹어야지 애지도 알았어 이제 어떻게 먹는지 뭐 더듬겠어? <웃음> <웃음> 너무 웃긴다. <웃음> 웃기지? <웃음> <이거> 어떻게? 애지도? 한 번만 더. 계속 하고 어아 <있어. 웃음> 너무 귀여워. 아이고 이뻐, 아이고 이뻐라. 아이고 이뻐. 어안 <웃음> 양... 봐봐 에지 에지 애지 에지, 양말들 악마는... <웃음> 에지랑 중지를 위한 수박 우와 영양 만점 여름 건식이네 아이구 맛있다 음. 앉아 애지한입 중지한 입 줄까 그럴까 <웃음> 쌀 <웃음> <우측> 보리 <웃음> 쌀, 보리 보리 보리 보리 보리 하루는못 느꼈어 나 하나 더 웃어야지